안녕하세요. 쭈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킥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킥턴을 하시기 전에 먼저 테일로 브레이크를 잡으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. 먼저 발 포지션을 보시면 앞발은 노즐 쪽 마운팅 볼트 위에 뒷발은 테일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이 상태에서 테일을 한 번에 바닥에 댈수 있는 그 동작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자기가 앞발을 어느 정도 들어야 테일이 한 번에 닿는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앞발을 들면서 뒷발이 바로 닿을 수이 동작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. 네, 이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주행을 하면서 테일을 대서 브레이크를 거실 줄 거는 거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행 중에 테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익숙해지셨다면 은그 다음에는 뒷발을 테일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앞쪽 발가락이 나와서 테일이 브레이크를 댔을 때 앞발이 땅에 같이 닿을 수 있도록 포지션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시면 브레이크가 도, 걸리는 동시에 턴이 되게 됩니다 네, 이렇게 킥턴은 이런 식으로 단계단계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은 파크에서든지 스트릿에서든지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니까 이스케지실 때까지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